이게 종아리라고 생각하면 신발이 완전 볼드해서 종아리가 얇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치통령입니다 초통경...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신발들 중에서 가장 즐겨 신는 블랙 신발들. 블랙 신발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더 많긴 한데 이렇게 딱 다섯 개가 제가 제일 자주 신는 검정 신발이거든요. 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보실 영상일 것 같고 왜 자주 착용하게 되는지 소개해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구매처 지금 구할 수 있는 구매처도 제가 찾아가지고 넣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정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요 그냥 기본 올검 에어포스 이 신발은 진짜 신발 중에서 제일 많이 신었던 제 인스타 보신 분들 아실 텐데 되게 많이 신고 다녔어요 되게 많이 신고 다녀가지고 따라 사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일단은 제가 이걸 왜 구매하게 됐냐면 제가 좀 스투시라는 브랜드에 빠지면서 스트릿 스타일을 좀 많이 접했는데 위아래 과학이있고 신발까지 너무 하이패버리면은 너무 과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런 스트릿 무드를 내면서 밸런스를 잡아줄 게 없나 생각하던 찰나에 딱 이걸 봤는데 어? 뭔가 매치하면은 스트릿 스타일에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 위아래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는 착장에서 이 신발을 딱 신었을 때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다 까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다 까져 있을 정도로 정말 자주 신었던 신발이고 검정 신발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신발 중에서 제일 많이 신었던 신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구매한 게이 스투시 에어포스 블랙인데 이거는 제가 성수동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성분이 이 신발을 신고 지나가시는데 너무 감성이 있는 거예요, 이 신발이 같은 검정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냐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이게 사람들이 신고 다닌 거 보니까 완전 감성이 다른 거예요 아 이거는 사야겠다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프루츠 패밀리에서 묻혀있던 매물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2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이 검정 에어포스를 되게 많이 신고 다니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게 반딱반딱하다 보니까 뭔가 감성 있는 코디? 그런 코디에는 살짝 안 붙는 거예요 진청이라든지 생지 바지라든지 조금 감성 있는 그런 코디를 할 때는 매트한 블랙색이 있는 이 스투시 포스가 훨씬 무드도 잘 살려주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스투시 로고가 되게 감성 있어 가지고 최근에는 이 신발보다는 이 신발을 더 자주 신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두 제품 다 괜찮은데 리 셀로 구매하시기 보다는 아마 매물도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중고장터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매물을 찾으셔 가지고 구매하셔서 신 신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에어포스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얘는 275 사이즈고 이거는 280 사이즈인데 보통은 정 사이즈를 신는 걸 추천드려요 에어포스는 좀 널널하게 나오는 맛이 있어가지고 정 사이즈를 추천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다르게 산 이유는 저는 사이즈에 구해받지 않고 좀더 저렴한 사이즈를 구매를 해요 뭐 1000원이라도 저렴하게 나온다면 뭐 사이즈에 상관없이 하나 크게 살 때도 있고 하나 작게 살 때도 있고 애초에 좀 여유 있게 신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 다음은 요 살로몬 살로몬 XT6 블랙 모델인데 이 제품도 제가 할인이 들어가서 135달러? 뭐 배송비까지 하면 한 150달러 정도에 구매를 한 제품인데 요즘에는 뭐 고프코어 스타일도 많이 유행을 하고 아웃도어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사봤는데 등산화 치고 또 예쁜 느낌도 있고 좀 힙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올블랙 코디 할 때는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앞에 컬러가 포인트 되는 부분도 있고 빤딱빤딱한 부분이 좀 심심하지 않은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진짜 가벼워서 저는 진짜 이거 등산할때 진짜 많이 신어요 운동은 또 장비빨이기 때문에 또 살로몬 같은 거 신어줘야 인스타에 또 사진 하나 올릴 수 있어서 실제로 등산 갈때 되게 자주 신는 신발이에요 사실 제가 살로몬이 이거 말고도 두세 켤레 더 있어가지고 살로몬은 뭐 블랙 신발도 좋지만 다른 컬러 그런 것도 예쁘게 나오는 게 되게 많고 세일도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로몬 구매처는 해외 편집합에서 세일 들어갈 때 할인을 자주 들어가는 신발이기 때문에 세일이 들어갈 때 구매를 하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면 매물로 구매를 하거나, 그리고 그 다음은 보테가 베네타. 타이어 부츠입니다. 뭐 작년에 센스에서 80만 원 후반대에 구매했던 신발인데 무게도 진짜 무거워서 어 이게 뭐 감성을 위해서 이렇게 발목아지를 포기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불편한 신발이에요. 근데 이걸 왜 제가 자주 신게 되냐면 그래도 와이드 팬츠에 좀 힙한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볼드한 신발을 많이 신는다 했잖아요. 근데 그 볼드한 신발 중에서도 가장 깡패급으로 볼드한 거의 얼굴만 할 정도로 진짜 큰 신발인데 이. 이 신발을 대체할 수 있는 신발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신발을 딱 신었을 때는 완전 힙한 느낌이 딱 나가지고 진짜 그냥 말 그대로 힙한 신발이에요 하프하고 트렌디하고 그리고 이게 여름에는 이 신발을 못 신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바지를 입고 이 신발을 신잖아요? 이게 종아리라고 생각하면 이 신발이 완전 볼드해서 이 종아리가 얇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여름에 반바지 좀유지한거 입고 이 신발 신으면 저같이 다리 굵은 사람도 다리가 얇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법같은 효과를 주는 신발이기도 하고 이게 부츠긴 하지만 보통 부츠가 높이가 이 정도 되는데 얘는 좀 낮은 편이어서 신고 벗기가 되게 편해요 어, 신고 벗기 되게 편하고 이것도 첼시 부츠라 가지고 발놓고 빼기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거 사이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제가 이거 43 사이즈를 샀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44 45는 될 정도로 너무 커가지고 구매하실 분 있으시다면은 하나 작게 가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발볼도 되게 넓은 편이라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80만원 후반 대에 구매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끔 중고 매물로 뭐 40만원 대 50만원 대 올라오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정가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좀 매물로 나온 그런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제가 매물 구하는 쇼핑 에 정리한 영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물이 좀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제 영상 몇개 보신 분 아실 텐데 제가 아오레가시 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오레가시 카미온 뮬 제품입니다 중고 매물로 구매를 했고요 카미온 제품이 이 제품 말고 브라운 스웨이드 제품이 하나 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되게 많이 신고 다녔던 신발인데 그 신발을 신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너무 코디가 좀 뻔하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은색 부츠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카미온을 블랙을 사고 싶은데 또 너무 아오레가시만 사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마침 여름이 됐잖아요? 여름이 됐는데 이 카미온 뮬 제품이 당근마켓에 딱뜬 거예요. 23만 원에 뜬 거예요, 심지어. 거의 반값? 어 이거는 안살 수가 없대서 구매를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최근 한달 사이에 제일 만족하면서 신고 다녔던 그런 신발이에요. 근데 이게 블랙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살짝 까진다고 해야 되나? 가죽 염색이 벗겨져서 살짝 브라운 컬러가 나오는데 오히려 이게 좀더 자연스러워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중창도 갈색 컬러가 들어가 있고 가죽이 잘라진 부분도 브라운 컬러가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어, 정말 자연스럽게 딱 벗겨진 느낌이라가지고 워낙 가격이 좋으니까 사용감이 있다 하더라도 만족을 되게 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이게 푹신푹신해서 생각보다 착화감도 편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이 와이드 팬츠를 신었을 때는 부츠같이 생긴 그런 신발이어서 부츠의 느낌을 내는데 더우면 은 발가락 꺼내가지고 한번 털고 다시 넣으면 은좀 쾌적해요 <웃음> 발가락이 쾌적해서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까지도 좀 두꺼운 양말 신으면 신을 수 있을 정도로 심지어 이렇게 부츠에는 없는 이런 디테일도 달려있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카미온 부츠보다 더뽕 뽑을 수 있는 신발인 것 같아요 젠테나 오케이몰 이런데도 뭐 3, 40만원대에 뜨긴 하는데 좀 세일이 많이 들어간다면 구매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신발인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가장 만족하는 신발? 이두 가지 이두 가지가 제 최근에 가장 만족하면서 신고 있는 신발인 것 같아요 딱 그냥 제가 좋아하는 아오레가시 스투시 딱그 감성의 신발이라 베스트 2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즐겨 신는 블랙 신발들 한번 소개해드렸고 다음에는 제가 에어포스 제또 조회수 효자 컨텐츠가 있죠? 사람들이 모르는 땡땡의 진짜 매력 스칸맥스랑 스투시, 아오레가시 이렇게 다뤘는데 그 다음에는 이 에어포스 한번 종류별로 다루려고 하거든요 에어포스 제가 이거 말고도 다섯 개나더 있어가지고 에어포스 영상도 좀 재밌는 영상 나올 것 같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신발 중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어떻게 마무리하지? 음... 그렇습니다.